지루해 죽겠네 나이 녀석 이것도 정신수양이라 했거네 음, 아, 그러지 말고 영감님 이야기 좀 해줘봐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영감님이 살았다던 곳은 대체 어떤 곳이야? 거기에는 영감님처럼 강한 자들도 많이 있는 거야? 어이. 한심한 녀석 너는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을 게다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우리 요즈들은 환영의 힘을 다룰 뿐만 아니라 자연과 공명하여 기상을 조종할 수도 있지 <웃음> 뭐야? 그럼 도술이라도 부리는 거야? <웃음> 환영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햇빛은 강렬한 빗줄기가 되어 쏟아지 기분 좋은 바람은 때론 성난 태풍이 되어 상대를 제압하지 우와! 저 구름은 뭐, 뭐야? 마른 하늘의 나이베라까지? 그게 바로 기상술사다 고유한 특성인 여우비를 활용해 아군을 보호하고 오, 아하, 조그만 주제에 꽤나 든든한걸? 거대한 헤이를 만들어 적을 제압하기도 하지 <웃음> 그래봤자 내 창술 앞에서는 꼼짝도 못할걸? 안그래 영감? <웃음> 어! 보고 놀라지나 말거라 기상술사가 얼마나 자신의 무기를 잘 다루는지 말이다 봤어요가? 저 녀석 방금 공격을 튕겨냈어! 똑바로 먹어라 우산 속에 숨겨둔 예리한 칼날 순식간에 적을 배어내는 모습을! 어? 음, 말이 길어졌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어? 아영감 이야기하다 말고 어디 가려는 건데? <웃음>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다 그리고 500년 만에 뜬 운명의 별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꾸나 아, 좋아! 그 녀석 만나게 되면 한판 붙어봐야겠어! 요 녀석 수련이나 결례리하지 말거라! 아 이봐 영감 같이 가!